fx는 c 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서 이 y값 중에서 c가 대응되는 거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d가 나오면 fx는 d일 거니까 이거 d랑 대응되는 거 이렇게 찾아서 답은 2 e. fxy는 fx 더하기 fy 음. 자, 일단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f1은 그럼 여기서 0이 되겠죠 여기 이거? 옆에는 그러니까 이게, f1 곱하기 1은, f1 더하기, f1이 될 거니까. 요 옆에는 f1이 두 개인데, 여긴 기 f1이 하나예요. 그걸 성립할 수 있는 거는 0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f1은요. 그기 ᄀ. 자, 이거를 구하면, fx분의 1 더하기, fx분의 1. ᄀ은, 이게 fx 곱하기 x제곱은, fx 더하기 fx제곱 f fx, fx 더하기 fx 더하기 fx니까 이거는 3 f x 에요 그래서 이건 성립을 해요 네. 이 fx라는게 fx 더하기 f x 란 말이니까 이게 fx... 아... 잠시만요. 이거 fx제곱이란 말이에요 f1이 f1을 풀어보면 fx 곱하기 x분의 1이잖아 네. 자, 그러면 이건 0이랬어 네. 그러면 이거는 fx 더하기 fx분의 1 그래서 이거는 이게 0자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각각이 이거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어보시면 F, F, F, fx분의1 fx분의1 은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 이거를 넘기고 이거를 넘기면 요거 이거 두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좌변도 0, 우변도0자이 옆으로 선이 돼요왼쪽을 풀어보면 Fx 더하기 Fy분의 1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Fy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성립된다 안된다? 아, 성립 안된다.